3시 반인가요? 네, 3시 36분입니다. 네, 지금 새벽 3시 반에서 게셔서 <웃음> 열정적으로 우리 맥처를 해주신 이남준 선생님께 다시 한번 우리 그 격렬, 힘을 좀,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도 뭐 과학자들은 서로 서신을 교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가르쳐주세요 하면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어요 일일이 옆에 앉아서 뭐 이렇게 가르친 사람은 없고 내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뭐 이런걸 좀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서, 옛날에는 그걸 서신으로 보내서 과학자들이 서로 어떤 문제를 풀고 그랬어요 수학자들도 그랬고 물리학자도 그랬고 근데 지금은 뭐 우리는 뭐, 뭐 포럼에 들어가도 되고 뭐 파이썬도 그렇고 뭐뭐 그라스퍼 포럼도 그렇고 그 다음에 NJ 뭐 채널에서도 운영하는 뭐 포럼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막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그 다음에 물어보고 하면은 자기가 개척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것도 해보는 것도 되게 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강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채팅에다가 제가 그이 슬라이더 PDF로 구운 걸 올려드렸거든요. 그것도 다운로드 가능하시죠? 다. 네, 그래서 링크도 다 살아 있고, 어, 제가 좀 이렇게 좀 빨리 하는 이유가 이제 시간이 이제 우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한 타픽 토픽, 한 타픽이 어, 몇 시간씩 이야기를 하,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비디오로 우리가 녹화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려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올라간 비디오와 동시에 이 PDF 자료를 가지고 어, 공부를 하시다가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뭐 이메일을 주시거나 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계속 그저 어떤 만드는 지식 생태계에다가 살을 계속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드백 주시면은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우리가 어, 과연 이 데이터라는 재료, 데이터라는 재료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특히 별 4차 산업에서 건축을 넘어서 이 데이터라는 부분들과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디자인을 하던꼭 내가 디자인을 안 하더라도 이런 어떤 테크놀로지와 어떤 오퍼튜니티를 갖고 뭔가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배웠고.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나눠 봐요.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저 계속 강조드린 가장 중요한 거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코딩을 안 하더라도 컴퓨테이션널 띵킹을 할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제가 아까도 같이 작업했던 그 IIT 아 IIT가 아니라 NIT NI, I 그 어, NIT의 그 그 교수님이랑 같이 작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엔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저랑 얘기할 때어 찰떡같이 알아들을요 서로가 그분은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로지컬한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설계할 때도 네. 항상 되게 인과로 설명을 하고 되게 로지컬하게 생각을 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단순하게 컴퓨테이션 띵킹이라는 거는 어 어떤 뭐랄까요 단순하게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걸 넘어가지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사고의 어떤 생각의 체계를 이제 잡는 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질문 받은 게 하나 있는데요. 뭐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은 어, 패브리케이션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데 완전히 종이 접히듯 어 이제 각 접히게 접히는 것이 아니라 천의 주름의 어떤 나폴라풀한 느낌을 표현하는 툴이 있을까요? 글쎄요. 어, 어 그런 거 비슷한 것들은 뭐 마야나 맥스 같은 경우에도. 좋은 플러그인이 나와 있는 것 같고, 라이노 같은 경우는, 어, 칸가루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마야라든지 맥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뮬레이션 엔진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같은 거,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네그습니다 자, 그러면은 컴퓨테이션 띵킹, 그래, 알겠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게 뭔데? 라고 말씀해 보면은 이게, 어, 컴퓨터 사이언스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항상 첫 번째 나오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 o w t 컴포 e 시킬 거냐? 하나의 이슈를, 하나의 문제를 어떻게? 작은 파트로 여기서 중요한 게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작은 파트로 자, 여러분들 바나나 밀크쉐이크를 만드는 걸 제가 컴퓨테이션 띵킹을 해볼게요. 우리 바나나 밀크쉐이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 바나나 밀크쉐이크 만들어줘 하면 엄마가 밀크쉐이크 갖고 오시죠. 인간들 이렇게 대화하죠. 얘기하고 하이레벨로 대화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대화하면 안 돼요. 컴퓨터는. 멍청하기 때문에 얘가 빠르고 정확하지만 되게 멍청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백하게 뭐뭐 할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컴퓨테이션 띵킹을 제 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돌아서 열 걸음 가면 문고리가 열, 잡힌다. 문고리를 왼쪽으로 돌려서 연다. 밀어서. 네? 어느 정도 디테일인지 알겠죠?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섯 걸음 가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요. 내려가서 바나나를 사고요. 밀크, 그러니까 우유를 사고요. 가져온다. 바나나를 어떻게 깐다. 깠을 경우에 만약에 얘가 상했다고 친다면 다시 바나나를 또 사갖고 온다. 그다음에 바나나를 몇개그 다음에 바나나를 몇개 깠으면 그몇개중량의몇 분의 몇에 해당되는 우유를 넣는다. 믹서기를 돌린다. 믹서기를 빼서 그 원액이 얼마큼 그잘 가로졌는지 확인한다. 가로지지 않았다그러면몇 분을 더 돌린다. 이렇게 제가 뭘한 거냐면 굉장히 작은 단위로다 쪼갰어요. 되게 뭐랄까. 되게 이렇게 어... 유치하기까지도 다 잘랐죠. 제가 문제를 다 자르고 이걸 모듈라이즈 시켰어요. 그리고 조건을 달았어. 네. 결국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비교와 반복이에요. 이게 저는 처음 공부했을 때 소름이 돋았었어요. 와, 비교와 반복? 이렇게 단순한 걸로 비행기도 쏴 올리고요. 로켓도 쏴 올리고요. 화성에 어그 로봇도 갖다 보내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만들었어. 그것도 비교와 반복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요거로 되어있는 거 그래서 결국 이 단순한 비교와 반복으로 어떤 디자인 이슈를 푸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띵킹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컴퓨테이션 사고는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되게 다 암묵적인 대화를 해요 암묵적으로 야 그거 있잖아 좀 해줘 좀 그거 그만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특히 연인관계 혹은 부모 자식관계 친구들끼리도 야 그거 했어 하면 그게 뭔지 안단 말이야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얘기하면 몰라요 되게 명시적으로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explicit problem이라고 해요 explicit. 되게 자,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implicit한 거를 explicit하게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현상들을 추상화시켜야 돼요 간혹가다가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리서처 하시는 분들도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만드냐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numerically 어떤 현상을 어떻게 추상화시킬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수치화시킬 거냐 네, 이건 사실 코딩을 해보잖아요 너무나 쉽게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추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breakdown시키는 거예요 뽀개는 거야. 다 뽀개는 거야. 디자인 타스크를. 예. 그러다 보면은 패턴이 보여요, 여러분들. 패턴. 모듈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의 연속성이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띵킹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그것들이 어느 정도 됐다고 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어. 예, 무엇을 해야 되냐. 어. 변수, 변수가 나오는거죠. 사실 여러분들 컴퓨터가 상수만 계산하면 더이상 컴퓨터는, 컴퓨터는 프로그래밍이 필요없는거예요 그냥 정해진 값만 나오게 되니까. 네. 컴퓨터가 사실 그 과, 과거에는요. 그렇죠. 진공관에다 이렇게 막 빼고 넣고 여자들 뭐그 영화도 있잖아 요 미사일, 탄도미사일 계산하는거 최초의 컴퓨터가 흑인 여성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넣다 뺐다 하면서. 근데 그걸 폰노이만 박사가 완전 아키텍처를 짜고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는 게폰노이만 아키텍처를 쓰고 있는 건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변수예요 파라메트예요 아그멘트예요 결국 뭐냐면은 숫자를 바꿔서 어떤 것들을 계속 넣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프로그래밍에 꽂힌 거죠 변수는 그렇죠 그리고 어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을 시키고 재활용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 재활용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떤 특정,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그 이슈들을 지네릭하게 만들어야 돼요. 되게 지네릭하게. 일반화시켜서. 그래서 그 일반화시킨 문제들을 어디든 갖다 쓸수 있게끔. 내가 걷는다라는 걸 써, 뭐, 걷는다라는 함수를 만들었다 친다면 엘리베이터 타고 갈 때도 쓸수 있겠고요. 엘리베이터 내린 다음에 그마켓까지가 바다나 쉐이크를 사러 가는 마켓까지도 걷는다는 함수를 다시 고스란히쓸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문제를 추상화시키는데 일반화시킬 수도 있어야 되, 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뭘로 가능하다? 수체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체계 예, 수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이 있어요 뭐프로시저 패러다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펑셔널 패러, 패러다임도 있고요 뭐데이터드리븐 패러다임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얘기한 암묵적에서 명시적으로 바꾸고 추상화, 분해, 패턴 이런 작업들에서 했을 때 어떤 그 전반적인 그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OOP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펑셔널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OOP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약자거든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우 컴퓨테이션 띵킹을 할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전공 영역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컴퓨터 사이언스를 잘 알아 코딩도 잘해 그래픽스도 알아 막 매트릭스 칼큘레이션이라든지 벡터도 다 알아 근데 디자인을 못해요 여러분들 디자인 다할줄 알잖아요 어떻게 사이트를 장악하고 어떻게 익스트루전 해가지고 어디다 보이드를 만들고 어디다 솔리드를 만들고 아 이걸 약간 이쪽으로 옮겨보면 약간 또 시야가 열리고 이건 닫혀주고 그냥 열어주고 여러가지 여러분만의 디자인 랭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의미가 없어요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 그렇기 때문에 안목에서 명시로 바꿀 수 있고요 나만의 디자인 날리지 나만의 전공 영역이 있기 때문에 추상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여러분 한번 상기해 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프트웨어는 뭐다 현상의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병원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치면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 예. 네. 내가 만약에 아마존 같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친다면 내가 직접 물건도 팔아보고 물건도 입고 시켜 본 경험이 있어야 되면 그걸로 옮겨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 가게 같은 거 가보시잖아요 뭐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음식점이 토탈 비즈니스거든요 거긴다 들어가 있어요 음식점이 고객 관리부터 시작해서 재료 갖고 오고 음식점이 단순한 조그만 김밥천국 같은 거라 하더라도 모든 비즈니스가 다 녹여져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돌아간 소프트웨어를 알라면 내가 음식점을 운영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현상을 그대로 압축해야 되니까 레프레젠테이션이 되니까 압축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도메인 아일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이거는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쨌든 컴퓨테이션 디자인 띵킹 아까는 컴퓨테이션 띵킹을 친다면 어떻게 디자인을 인베드시킬 것인가 이거는 제가 그 글을 써 놓은 것들이 따로 있고 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것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워크샵 했을 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이 비디오를 보시면 은좀더 어 자세히 제가 설명해 놨을 거예요 네. 컴퓨테이션 띵킹 비디오를 보시면 은좀더 좋을 것 같다 네. 그 디자이너를 위한 컴퓨테이션 띵킹 여기를 보시고 자세한 건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문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 건축하시어서, 엔지니어들, 소프트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살짝 말씀드리면은, 뭐 가끔 가다, 이제, 버그를 잡거든요? 그럼 버그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근데, 어때로는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는데 한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알았다고 해도 안게 아니에요. 진짜 안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알았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진짜 그 문제를 못 찾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굉장히, 언더스탠딩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할 때는 디자인 프로세스 도 알아야 되고요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한, 활용해야 되는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디자인 언더스탠딩 프로블럼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블럼이 생겼다고 친다면 내가 원하는 인풋은 이거고 내가 원하는 아웃풋은 이거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도 디자이너들이랑 일을 할때 너무 계속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항상 얘기해요 오케이 다 알겠고 네가 원하는 게 결과값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결과값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무엇인가 끝!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네. 디자인은 스스로도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이런 것들 할때 이런 패러독스가 나와요, 사실은. 전체를 위해서 아주 부분을 수정해서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부분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되게 홀리스틱한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이거는 프로그램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프로그램 아키텍처 짜보시면은 이게 약간 되게 일반화를 풀기 위해서 전문적인 걸 만들고요. 전문적인 걸 풀기 위해서 일반화적인 부분을 어프로치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좀 유념해 놓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다고 친다면 일단 폴리시적인 접근으로 봤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너리 컨디션이야.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해 안 돼. 그래서 디터미스틱하게 접근할 거냐, 서카스틱하게 접근할 거냐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예. 네. 그리고 이거를 문제를 컨벌지 시킬 거냐, 컨벌지라고 하면 솔루션이 한계로 줄여나가는 거야 이렇게 다이벌지 같은 경우에 이 옵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지? 해서 마구마구 펼쳐나가는 음. 거예요 마구마구 펼쳐나가는 이거를 이제 다이벌지 시키고 컨벌지 시키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뭐 탑다운 어프로치로 갈 거냐, 바텀업 어프로치로 갈 거냐 네? 프로시저하게, 프로시저하게 갈 거냐, 이터레이티브하게 갈 거냐 그러니까 쭉 선형적으로 갈 거냐, 계속 반복을 하면서 갈 거냐 아니면? 베스트 값을 찾아내는 거냐 옵티멀 값을 찾아내는 거냐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 베스트는 최고야 정해져 있어 무조건 최고 얘가 근데 옵티멀은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인 거예요 다르죠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한 폴리스를 여러분이 들적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뭐 이게 이미 존재하는 값을 찾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존재하지 않는 어떤 내가 생각하지 않는 어떤 값을 끄집어 내야 되냐 리뷰얼링 시켜야 되는 프라블럼이냐 이런 부분들이 폴리스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어. 컴퓨테이션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모든 거는 다디스크트예요다 유한이에요 유한 현실 세계는 모든 게다 무한이거든요 무한이잖아요 계속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계속 무한이잖아요 아날로그는 다 무한하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컴, 컴퓨터는 왜 유한하냐면 결국에는 메모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한한 거고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네, 메모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유한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유한을 알아야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코딩을 짜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데이터로 프로그램을 짜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디지타이제이션 하냐? 어떻게 뉴머리클리 바, 바꾸냐? 현실 세계의 어떤 현상들을 데이터로 옮기느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그디스크타이제이션이에요 네. 어떻게 인피니티한 걸로 파인레이트한 걸로 바꾸냐? 이런 부분들이 거든요 그래서 어... 좀더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비디오 만들어 놨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컴퓨테이션 띵킹 할때 여러 가지 키워드들의 메서돌러지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디자이너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좀 요약을 해 놓은 거니까 보시면서 모르는 것들 있으면 좀 질문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어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어 이슈가 있으면 이슈를 쪼개고 프라블럼을 쪼개고 타스크를 쪼개는 거 순서대로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스트럭처를 매니플레이션 할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짜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예.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컴퓨테이션 띵킹이라는 게알았어 이제 하이레벨로. 제가 이제 하이레벨, 로우 레벨 하면 은 좋은 거 나쁜 게 아니라 하이레벨이면 약간 인간들의 언어에 가까운 거예요. 예. 네. 약간 되게 함축적인 언어들인 거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로우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되게 이렇게 어떤 이렇게 어, 흔히 어, 그러니까 하이레벨, 로우 레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만약에 혹시 뭐 미국이라든지 나오셔서 작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일을 하실 경우에 로우 레벨 어포치를 하자 그러면 좀더 기계어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코딩이나 이런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이레벨로 이해를 했어 근데 로우 레벨로 이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스터디를 할 거냐 어떻게 디렉션을 잡을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 질문은 진짜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여기 링크를 가보시면 이제 아실 건데, 이제 가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툴로 시작을 해라. 네. 이제 이러면 친구들이 이제 열정이 넘쳐가지고, 아, 막 CS 수업도 들으려고 그러고, 막 학원도 다니려고 그러고, 좋아요. 근데 그게 뭐든지 분량이 있거든요. 이거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그 분량까지 갈수 있냐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연료를 태울 거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런 연료들은 금방 고갈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툴, 내가 이미 익숙한 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재미가 더 있어요 그리고 내가 했던 작업들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잖아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좀 했어 어, 응?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이거 그때 이 작업에 적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적용했어, 돼 어, 재밌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연료를 확보한 거야 그래서 그런 긍정의 사이클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익숙한 툴로 시작하자 왜? 이미 난그 툴에 익숙해져 있고 그 툴의 문법에 익숙해져 있다 오케이 okay. 자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API를 공부하면 돼요. API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라이노 같은 경우는요. 음. 라이노 커먼이라는 게 있어요. 맥스도 있고요. 뭐, 마야도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그 소프트웨어 자세 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어 C++로 사용 만들어놓은 코어 알고리즘이 있고요. 이 코어 알고리즘은 락퍼로싸요 뭐, 마야 같은 경우는 멜스크립트라는걸 써서 사실 UI가 멜스크립트 코라는 거예요. 맥스도 마찬가지고 라이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결국 내가 아이콘을 클릭할 때 명령어를 클릭할 때 결국 걔네들은 뒷단에서 뭐가 도냐? 펑션, API를 콜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코딩을 한다는 거는 API의 순서를 정한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예. 네, 막 되게 복잡한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손으로 클릭했던 것들을 그냥 코딩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실조가날줄로 끝. 다섯줄 여섯줄이면 아이콘 다섯개 여섯개 클릭할 걸한 번에 묶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반복적인 부분들 뻔한 부분부터 한번 코딩으로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컴퓨테이션 띵킹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어프로치 있죠 환경을 디자인하고요 테라매트를 디자인하고요 프로시저를 디자인하고요 메소돌로지를 바꿔가면서 컴퓨테이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 갖고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잡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컴퓨테이션 띵킹을 하고 코딩을 하는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신만의 디자인 랭귀지가 있어야 돼요. 가끔은 학생분들이 물어봐요. 어, 컴퓨테이션 디자인 너무 어려워요. 코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문제는 그, 그런 그 친구들은 디자인 코딩의 문제보다도 디자인을 많이 안 해보셨어. 예,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경험을 더 하, 하시면 돼요. 스튜디오를 많이 들어보고 거기서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디자인했네. 메타 싱킹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디자인하는 방법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사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사고의 대상으로 두는 거죠.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인사를 해야 돼.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것도 사고의 대상으로 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당연하게 둔 프로세스들도 너무나 당연하게 뻔하게 한 디자인 프로세스에다 친다면 그거를 사고의 대상으로 두고 어? 내가 이렇게 했네. 아,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쪼겠네. 이것도 되면 암묵적인 프로세스를 명, 명백한 프로세스를 쪼개는 과정인 거죠. 그것도 컴퓨테이션 띵킹이에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디자인 랭귀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내가, 아, 이런 식으로 난 디자인했구나. 누구는 잘라 들어가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누구는 차둑을 붙여나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좀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지오메트리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이렇 하면은, 어, 익숙한, 익숙한 툴로 시작을 하자. 그리고 API를 공부하자. API 사실은 명령어기 때문에 그렇게 어, 어렵진 않아요. 이미 내가 익숙한 명령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반복적인 이미 하고 있는 것들부터 코딩으로 짜보자 그냥 컴퓨테이션 띵킹을 하면서 내가 원래 손으로 클릭 클릭해서 디자인 했던 것들을 코딩으로 리플레이스 시켜보자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몸에 체화가 되잖아요 그 뒤부터는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다 찾아서 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사실 디자이너 분들은 근데 나는 컴퓨테이션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스스로의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고요 지오메트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어 이제 좀더 로우 레벨로 내려갈게요 좀더 로우 레벨로 내려가면은 어떤 언어를 공부할 거냐 라고 봤을 경우에 어 파이썬 시샵 타입 스크립트 뭐 이런 제가 링크를 걸어 놨어요 들어가서 한 번씩 보세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맥스라든지 마야 라이노 쓸 경우에는 이 파이썬 랭귀지가 들어가거든요 파이썬을 공부하시면 이세 가지 프로그램에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C샵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내가 뭐 다이나모라든지 어쨌든 윈도우즈는 다 C샵으로 돌기 때문에 C샵 스크립트를 짤 수가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타입 같은 경우는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에서 돌는 랭귀지를쓸 경우에는 그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를 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어라는 거는 내가 쓰려고 하는 플랫폼이 어떤 언어로 지원해 주냐, 안 하냐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코딩에 대해서도, 어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링크들 달아놨으니까 가서 보시고요. 어, 결국에는 변수를 만들고, 어 정말 여기는 코딩을 하는가. 뭐, A는 뭐, 32. 그죠? B는 뭐, 20. A 더하기 B는 몇이냐? 52.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건데 변수와 메모리, 뭐 자료 공간, 자료 구조, 공간 구조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건축은 공간 데이터를 다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료 구조보다도 공간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자료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어떤 픽셀이라든지 어, 복셀, 혹은 그래프라든지 네트워크, 러니까 네트워크 데이터 스톡처 뭐 그런 부분들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스 같은 부분도 좀 알아야 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더 이제 내가 컴퓨테이션 디자이너 스페셜리스트로 좀더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전문적인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물어봐요. 가끔 학생분들이 수학 이거 중요하지 않냐? 어, 뭘로 공부해야 되냐? 어떻게 좀 코딩할 때 수학 중요하지 않냐? 나는 과연 코딩할 준비가 돼 있냐? 라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어, 글을 써놓은 건데요. 물론 수학 알면 좋죠. 알면 좋은데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수학 역력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도메인 전공력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학도 수학이지만 논리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논리력 왜냐면 논리력을 그냥 갖고 수학으로 그냥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엔 수학이 4층 연산만 알아도 여러분들 발걸음 뛰는데 전혀 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 내가 수학 때문에 코딩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 너무 앞서서 고, 고민을 하시는 거다 결국에는 뭐냐면 은 의지력이에요 의지력 예. 결국. 코딩도 훈련이기 때문에 내가 반복해서 할수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수학도 사실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해요 수학이라는 수책을 가지고 내가 현상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디스크라이브 할수 있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 위에 뭐가 있냐면 결국 의지력이에요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요약하면 은 4, 7영상만 갖고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오히려 그것도 추상화 할 건지가 사실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API를 알고요 디자이너는.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처로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가르치게 되면 이제 주로 하는 프로시저, 그니까그 뭐랄까요, 그 그러니까 순서도거든요. 우선은 당연히 프로그래밍을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파이썬, 뭐, 자바, 뭐 이거 이거는 언어 하나만 알면 나머지 확장하는 건다 그나물의 그 밭이에요. 다 똑같아요. 개념 자체가. 예. 네.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와 반복이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컨디션을 이트부터짤 거냐? 어떻게 반복할 거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모듈로 묶을 거냐? 어떻게 펑션으로 만들 거냐? 어떻게 데이터 스트처를 만들 거냐? 어떤 알고리즘을 짤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프로그래밍 펀드멘탈이 끝났다고 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오늘 지오메티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뭐이 컴퓨테이션 지오메트리라든지 뭐 디퍼런셜 지오메트리 왜냐면 결국 넙스 같은 경우는 수학적 인터폴레이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메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셀로부터 벌티시스야. 그냥 벌티시스에 각각의 포지셔닝 있고 얘네들의 그 커넥티비티만 알면 돼요. 근데 넙스 같은 경우에는 디퍼런셜 지오메트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코디네 시스템이 들어가야겠죠. 벡터 너무나 중요하겠죠. 예. 네. 그래서 뭐 tvalu, uvvalu, wvalu 타 어떻게 보면 코디네 시스템을 디파인하는 어떤 공간 정보를 프로젝션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국 1D, 2D 지오메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디스크타이제이션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고 공간 정보를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데이터 아나리시스가 들어가고요 어뭐 이런 시뮬레이션, 다이나믹스 이런 부분들도 키워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플레이리스트 가보시면은 제가 작업했던 부분들 스냅핏이 여러분들 못 보신 것도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티션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 어떤 뭐 이런 게뭐 어떤 게더 있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가지고 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보면 뭐 10초, 20초짜리 짧은 짧은 그냥, 그냥 스냅핏을 올려놨어요. 그런 거좀 구경 궁금하신 모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어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터디 플랜 자 그럼 디렉션이 뭐냐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냐 자 알겠어 큰 틀은 알겠어 자 그러면은 어 일단 학습 방향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 어 정해진 시간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 방법을 말,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로 사 만약에 공부를 하셔서 실무에 가면은 여러 가지 그 눈총도 많이 받고요 되게 이상한 박쥐처럼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기존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디자인을 하면서 약간 훌륭한 도구로 쓸 수도 있고요 좀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로서좀더 공격적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결국 엔지니어링 단계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엔지니어링은 결국에는 수, 숫자거든요 숫자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숫자가 여러분들의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링크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좀 보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어 이렇게 봐요 건축, 도시, 뭐 조경, 뭐 제품, 뭐 VR, AR 하든 뭘 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펀드멘탈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펀드멘탈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저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 또 공부해야 돼? 그쵸? 야그 많은 거또 공부해 이거 나오면 또 공부해 이게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펀드멘탈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파운데이션을 잘 이해해야 돼요. 코딩을 하잖아요. 파운데이션 이해가 됩니다.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고 벡터 이해하고 매트릭스 이해하잖아요. 라이노, 맥스, 마야, 스케치업 보면 보여요. 클릭했을 때 뒤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요.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건 이렇게 하, 하겠네? 쟤는 저렇게 하겠네?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단계까지 한 번에 못 들어가겠지만 차근차근차근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펀디멘탈을안 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까먹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좀 약간 이렇게 보시면은 어, 제가 인컬리지 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냐에 대한 이야기들 남아 놨으니까 어, 한번 보시면은 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학습 방향은 이러하고요 그래서 사실 좀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예.